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도 같이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볼 건데 다이어리 꾸미기를 하기 전에 저도 매일 다꾸를 아 매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자주 다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투리 종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투리 종이들을 활용해서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많이 버려서 그나마 지금 남은 게 이정도인데 요것들을 활용해서 오늘 다이어리 꾸미기 재료 메인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라벨지도 같이 쓰도록 하고 오늘은 A6 사이즈의 다이어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속지를 꺼낼게요. 이 속지 일단 여기 두고 약간 이런식으로 종이가 덧대지는 느낌으로 꾸며보려고요 If only you could see Don't you know that you're beautiful Just Much stronger You are just the way you are, don't you know? 그대로 붙일게요. 어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이러고 이 밑에는 간단하게 뭐 글귀 같은 거를 이렇게 써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 예쁘네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종이 짜투리가 남을 거예요. 다이어리 꾸미기 하다보면 안 남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또 다른 다꾸 아이템을 만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해보는 거 처음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너무 예쁘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전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빠이!